오늘요이기 오이지를 담기 위해서 어, 오이지그 속에다가 내가 이 무말랭이를 얇게 써서 말려가지고 어, 오돌오돌하더라고 넣으려고 지금 이거 무말랭이를 말리려고 이거 썰을 거예요. 이게 두꺼우면 빨리 안 말르니까 두 군데다가 얇게 해서 이게 다시 쳐 놓은 거예요 오이지 오이. 이제 소금으로, 일단 겉에, 오이, 오이, 이제 겉에 이렇게 좀. 이게 이제 이, 이 정도서 먹기 좋게, 이 정도서, 이제, 이게 오이가 굉장히 너무 기네? 이 정도서 한번 잘라볼게요. 웬만한 거는 4등분 하면 딱 되는데, 이거 너무 기네? 먹기 좋으 만큼 다섯 개 해서 연십자로 어, 해서 절그면 돼요 이건 길어서 다섯 토막을 내면 딱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절거지라고 소금 조금만 더 이렇게 뿌려서 넣으면 절거져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은잘 절거져 오이야 네, 이거, 오, 오, 이제, 오이지도요, 이 정도면, 이거 부들부들해갖고 속 넣기 딱 좋게 절거졌네요. 이렇게. 그다, 이거 절거진 사이에, 이 무는 이렇게 다 말랐어요. 오이. 이건 이제 한 벌, 한번시혀줘야 돼.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이렇게 살짝, 그, 그 소독, 짭물만 빼주면 돼요. 이 무는 좀 이제 물에다 담가놔야 되니까, 양념 활동 안에. 너무 많이 넣으면 또안 되니까, 적당히. 이 정도만 넣을래, 조금 오돌오돌하게. 이거 푸추예요푸추 부추 반다. 양파. 이거 세번 내줘야 돼, 이렇게. 후추하고 똑같이. 고추, 홍고추. 무말랭이를 이거 씻을 필요도 없어 여기서 물 불려가지고 꼭 짜가지고 이거를 넣으면은 하나씩 먹을 때 오도로돌하니 어, 맛있어라 이거를 좀 잘게요 좀 기니까 이렇게 기니까 좀 잘게 썰어줘야 돼요 멸치액젓이에요 하나반만 넣을게요 좀 짜면 안 되니까 하나반 깨보 깨보여서 깨들어가요 <웃음> 이 넣고, 생강도 좀 넣어주고, 마늘, 설탕, 설탕 좀 넣어줄게요. 하나, 둘, 셋, 개. 이렇게. 이렇게. 이제게 이렇게. 이거는이 좀 내가 간좀 봐야지 음, 액젓이 반 컵이 더 들어가야 돼 조금 싱거울 것 같아요 너무 싱거우면은 오이지또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음, 됐다 오이지는 이제 길 막. 길게 가지고 가운데로 짜게 서 넣으면 되는데, 먹을 때 그럼 가운데똑 잘라야 돼, 또.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해놓으면, 하나 더 들어다가 접시다 넣기도 좋고. 야. 음. 말좀 해. 맛있게 생겼다든지. 맛있게 생겼네. <웃음> 이게 뭐야. 시킨 대로, 시킨 대로만 하냐? <웃음> 아이고, 내가 미쳐불거어 아유. 이게 지금, 저기, 여기, 무말랭이를 넣었잖아요? 근데 누, 이제 이거 먹으면서 무말랭이 하나씩 톡톡 씹히면, 맛있어라. 속이 딱 맞나? 속이 조금 남을 것 같아다. 이 정도면 그래도 어 음. 양호한 거야. 저거는 비벼 먹으면 되겠네. 이거? 음. 아니야. 여기도 올려놨다가 나중에 먹을 때 음. 비벼 먹고 싶으면 꺼내서 비벼 먹으면 돼. 이건 남았어요, 이건 남아. 속이 딱 이건 남았네. 아, 진짜 딱 많이면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한쪽에다가. 딱 이렇게 얹어놨다가 밥 비벼먹고 싶을 때 꺼내서 비벼먹으면 된다요. 이게 어, 무말라게 오이 서박이를 했는데요. 무가요. 어두러들하니, 아따, 징하게 만나요. 어늘 감사해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